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러셀, 어제 무료 추천드렸고요. 기존 추천주였죠. 이때도 한번 추천드렸고 단기에 35% 상승 또 크게 빠지다가 올라오는 구간 여기서는 추천을 놓쳤고 뭐 이후에 큰 역배열 돌파 나올 때 추천을 드리고 하루 만에 29%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1봉이고 이전에 윗꼬리를매물소화로 봤구요 박스 돌파했을 때 종가에 조천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큰 박스이기 때문에 1차 매수하고 하락하면 반등 확인하고 2차 매수하면 되는거였구요 하락은 나오지 않고 1일 만에 29% 급등이 나왔습니다 상승이유는 흡수합병 호재로 크게 반짝이 나와줬고, 오늘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흔들면서 계속 더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박스를 뚫고 올라서면서 박스 업그레이드가 된 구간이기 때문에 시가 1차 지지 보시고 2차는 기존의 박스 상단 지지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료방, 이거 2번 무료방 카톡방이고요. 마우스 스크롤 왔다갔다 하면 3월 29일 수요일 뜨죠. 이때 종가에 어, 서플러스 글로벌 급등전이랑 똑같은 자리다. 이렇게 러셀 바로 1차 매수해라. 혹은 마이너스 5% 정도 기다렸다가 매수해라. 3월 29일 무료 종가 배팅 러셀 정식 추천드렸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추천 당시에 월봉이고요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 드렸고요 하루 만에 27%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일봉이고 역시 동일한 타점이죠. 앞에 윗꼬리들을매물 사으로 보고 박스 돌파가 나왔을 때전고 돌파가 나왔을 때 추천 드렸고 하루 만에 27% 급등 그리고 뒤에 빠지는데 또 역별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눌림 재추천드렸고 또 20% 정도 수익권이 나왔습니다. 서플러스 글로벌도 지금 N패턴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매매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이 바닥 대비 이미 크게 오른 자리에서 추천을 하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런 맥점을 끊어주는 구간에서는 손절을 짧게 잡고 매수하셔도 됩니다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판다 이렇게 여기에서 왜 추천 안하고 이 비싼 자리에서 추천을 하느냐 오해를 하지만 실상은 대개 여기가 추세전환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이 무릎 타점은 결코 비싼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 추천해도 더 가죠. 서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천 안 하고, 왜 여기서 추천을 하는가. 좀 불안해하거나,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27% 급등이 나와줬고요 다음, SPC 스템스.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역시 동일한 타점에서 추천을 드렸고 초보자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왜이 비싼 자리에서 추천을 하는가 오해를 하는 자리죠. 착각을 하는 자리 꼭 여기서 추천 안하고 돌파가 나온 자리 바닥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해도 매수를 해도 이렇게 상승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준다 그리고 요 구간 노란 색깔을 모두 다 세력 통매집 구간으로 분석을 드렸고요. 파동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다. 크게 갈수 있는 자리다. 리딩을 드렸습니다. p p는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을 뜻하는 거고요. 중장기는 최소 50% 수익을 노리고 추천하는 방입니다. 에코프로도 중장기 추천주였고요. p 6만원에 하한가 나왔을 때 추천드렸고 전고돌파 나올 때도 추천드렸고 700% 이상 올라갔고요. 1봉으로 보시면 역별 돌파 초입자리 역시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죠. 무릎에서 추천하고 쭉 여태 홀딩시켜드렸습니다. 역대 신고가 구간에 왔을 때 매도 시기는 알 수가 없다. 그저 추세 이탈 전까지 쭉 홀딩을 해라 말씀드렸고 11선 이탈 없이 쭉 올라가면서 오늘까지도 역대 신고가를 찍어줬습니다. 다음 역시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 코스모 신소재 역별 두번 주요하게 끊는 구간이 있었죠. 여기서는 무료 추천도 드렸었고 두 번째 끊는 구간에서 다시 또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 드렸고 270%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모 화학도 같은 타점에서 추천을 드리고 크게 올라갔고요 다음 SFA 반도체 고점에서 박스 보여줄 때 단기 역배열 끊을 때 추천드렸고 4일만에 27% 상승이 나왔습니다 6,000원까지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6,000원 초과 도달 월봉상으로 보면 역시 작은 역배열 끊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5천원 정도에서 추천을 드렸고 큰 역배열 6천원 초반대 저항 맞고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와 겹치는 수평 맥점이기도 하고요 이제 6천원을 종가상 안착을 해야 큰 역배열 안착하고 추세 전환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다음 한주 라이트 메탈 역시 역별 끊고 올라오는 타점에서 고점박스 돌파 추천드렸고 4일만에 20% 수익이 나왔습니다. 다음 오브젠 역시 역별 끊고 박스 보여주던 자리에서 두번의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오늘 시간으로 고가 6% 정도 가주면서 59,000원까지 가졌고 이것까지 합치면 20% 정도의 수익권을 보여줬네요. 다음 미래 반도체 역시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무릎자리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가 발, 여기가 무릎. 자 무릎자리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한번더 박스 돌파하고 추세를 보여주며 90% 상승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VVIP에만 추천드리고 뒤에는 VIP 정회원까지 하위방에도 추천을 드렸고요. 다음 자람 테크놀로지 역배 끊고 올라오는 무릎자리에서 추천 단기에 최대 20% 수익 주고 또 빠지고 올라올 때 박스 돌파해서 재추천드렸고요. 어, 추가적으로 또더 갔고 다음 제이오 어, 역시 역배 끊고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고 또 빠지고 올라올 때 무릎자리에서 여기랑 여기랑 같은 타점이죠 무릎자리 무릎자리 추천하고 단기에 상승으로 55%까지 올라갔습니다 자람테크도 60%까지 올라갔었고 다음 나노팀 얘는 아 얘도 55% 정도 올라갔고요 역시 동일한 타점입니다 하락하고 올라올 때 무릎추천드렸고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돌파재추천 지금 보여주는 종목들이 전부 다 23년 신규 상장주들이고요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크게 올랐다가 빠지고 올라올 때 조금 더 비싼 자리 무릎자리에서 추천하고 시간 투자를 하면 크게 올라간다.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요 패턴대로 가는 겁니다. 딱 정석이죠. 제가 추천했던 타점들이 모두 다 발이 아니라 이 무릎자리다 무릎자리에서 속도가 빠르게 붙어요 다음 에이프릴바이오 얘도 신규상장주 작년 하반기 신규상장주고 올랐다가 빠지고 무릎자리에서 추천 반복해서 드렸고 최대 80% 가파르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후 좀 눌러주고 또 박스가 나와준 구간에서 박스 하단 반복 추천드렸고요 돌파할 때까지 홀딩 가능하다. 45% 추가 상승. 이후에 또 눌러주는데 주황색깔 원에서 눌림 재추천드렸고요. 이후에 또 급하게 올라가면서 50% 가까이 단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역대 신고가 찍어졌고요 다음, 펜트론. 역시 하반기 신규 상장주. 빠지고, 올라오는 자리에서 무릎 반복 추천 또 박스 업그레이드하고 더 올라오는 자리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최근에 윗꼬리가 매물수하다 윗꼬리지만더 간다 반복 추천드리고 최대 100% 수익 나왔습니다 다음 EN 플러스 월봉이고 쭉 빠지다가 역시 박스 하단에서 추천드렸고요 단계 130% 또 빠지고 반등 줄때 빠지고 n패턴 반등을 노리면서 제추천 이렇게 n으로 올라가는 거 노리면서 추천을 드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캠트로스 역발 끊고 전고돌파하는 자리에서 추천 얘도 N패턴식으로 올라갔네요 큰 박스 유지해주다가 돌파하고 더 왔고요 다음 세린비엔지 CTK가 최근에 시간에 상한가 갔을때 세린비엔지 VVIP 추천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별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하고 20% 정도 올라갔습니다 현재 장기 입형 돌파를 하면서 박스 돌파까지 한 자리고 흔들면서 조금 더갈 여력이 있어 보이네요 추천주들이 대개 이 흐름으로 아주 큰 수익을 주고 있는 걸 확인하셨고요 이걸 이해를 했다면 제가 추천하는 무릎 자리가 결코 비싼 자리가 아니다 고점이 아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만 팔아도 30% 정도 수익은 무난하게 나옵니다 꼭 머리까지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운 좋게 머리까지 추세이탈 없이 쭉쭉쭉 올라가는 건 분할 매도하면서 추세 끌고 가보시면 되는 거고 대개는 이렇게 막 크게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어깨까지만 해도 만족을 하실 수가 있는 게 단기 포지션의 대응이고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주식격언을 그대로 따르는 매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3월 29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반짝 나왔나 볼게요. 카나리아 바이오 시간의 상한가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으로 상한가 마감을 했네요. 지연으로 하한가 흔들다가 제출하고 상한가 요때 추천 드렸었고요 추천이유는 여기 박스 돌파, 장기입형 돌파, 그리고 월봉상 이렇게 역별 끊고 올라오던 타점에서 추천 드렸고요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에 감사보고서 제출로 또 상한가를 보여주며 36,000원 정도까지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크게 반등이 나올 차례다 25,000원 까지 간다 60% 초과도 달을 했고요 다음 세종 메디칼 역시 감사 보고서 제출 적정으로 시간의 상한가 고가 29% 종가 25% 조금 반짝이긴 한데 그래도 크게 상승 마감을 해줬고 121선 안착 마감을 했고요전고점 저항대 구간 카나리아 바이오 랑 지분 관계도 있고 다음 대한제강 자사주 소각결정 시간의 7% 고가 14% 종가 10% 반짝인데 121선 안착하고 마감을 해줬네요. 241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다음 SPG 시간의 6.4% 로봇 호재로 계속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감속기 대장주 고가 10%, 종가 6% 고점에서 오일선 지키면서 고점박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인성정보, 시간의 6% 서정진 회장이 비대면 진료, 언젠가는 가야할 흐름이다. 인수합병을 검토하면서 고가 13%, 종가 5% 반짝 나왔고요. 그래도 4 8 0에선 회복하고 마감을 해줬네요 원격진료 관련주는 12월부터 제가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이때도 인성정보 매수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원격진료는 6월에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6월까지 이 박스 내에서 사고 팔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건 이미 제가 6월 일정을 이때부터 알려드리면서 바로 갈 확률보다는 어, 박스가 좀 나아줄 것이다 이 박스 내에서 반복매매가 6월까지 가능하다고 미리 다 말씀을 드렸죠 어, 그 흐름대로 가지고 있고요 다음 캠트로스 시간에 6% 고가 13% 종가 2% 정석 반짝 나왔고 추천은 여기서 드렸습니다 장기입형 돌파하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고 어제 분석한 대로 월봉의 큰 박스 내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월봉 박스 상단 12,400원 정도 종가상 안착을 해야 이전고점까지 다시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CIS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크게 올라갔고요 고가 18% 종가 5% 정석 반짝 시간내로는 4.7% 상승이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순환 강세 그 다음 수젠텍 소프트센 IM 아, IM은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3기 V 대명에너지 구성 우리기술투자 TFE QRT 유비케어 리더스 기술투자 모베이스 모베이스도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대개 다 반짝 상승인데 감사보고서 미제출이었다가 뒤늦게 제출한 애들이 크게 상승 마감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최근에 초록뱀 ENM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관리종목 탈피하고 고가 20% 이후에 쭉 크게 하락 그리고 비보존 제약도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26% 급등 이후에 빠지는 흐름 이것과는 좀 대조적으로 양봉 마감을 해주는 종목들이 오늘은 꽤 보였고요 다음 3월 30일 시간의 특징주 d b 아이텍 DB상한가 행동주의 타깃이 됐다. 강성부 펀드가 지분 7%를 확보를 했고 사모펀드 기타 법인이 나흘 동안 2,200억 원치를 공격적 매수를 하고 있다. 월봉은 추세가 한번 꺾인 상태에서 밑에서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급등이 나와줬네요 최근 1봉은 장기 입형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다가 요 박스 돌파하고 빼꼼 돌파한 자리에서 추세를 더 이어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5일선 1차 대응하시면 되겠죠 최근 5일선에서 두번 지지받고 올라갔고요 5일선이 오늘의 저가랑 일치합니다 6만원 정도 시간의 상한가로 6만7 2 0 0원까지 올라갔고요 6만7 2 0 0원 정도까지 5일선 1차 지지보시고 다음은 24일의 종가 5만 6천 6백원 다음 11선 3차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이랑 11선이랑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값으로 하나 더 잡은 거고요 1봉상 이전에 지지자리가 여기였고 이 구간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죠 그 다음 정고점 75,000원 또 7만원 후반대 다음 85,000원 정고점 기준으로 주요한 저항을 보시면 되고 어제윗꼬리도 어, 저항이 되죠 다음 DB 최근 역배열 끊고 밑에서 박스 돌파, 전고 돌파 하면서 급하게 올라갔고요 전고 돌파 전고 돌파 일봉은 역배열을 이렇게 끊고 올라갔다가 살짝 밀렸고 지금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1, 3, 5, 8 1차 지지 다음 2차 지지는 최근에 저가였던 1294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밑에 61선까지 빠르게 빠질거고 1600원 정도 안착해주는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전고점이랑 일치하는 자리죠. 시간의 상한가로 딱 16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종가상 1600원 안착이 중요하다 그 위로 저항대는 1784 52주 신고가 가격 보시면 되고요 다음 RF세미 상한가 감사 보고서 제출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로봇 관련 주고 최근에 시간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분석을 한번 했던 종목이고 자이 구간에서 작은 역배열을 끊었기 때문에 여기를 안착하면 기존의 큰 역배열 저항인 5천원 중반까지 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딱이 자리까지 올라왔네요. 이제 여기서 막고 떨어지던가 안착하고 더 가는 변곡점이죠. 일봉은 241선, 481선 사이에서 박스를 보여주다가 돌파 안착하고 올라갔고요 요때는 어, 121선, 241선 정도 사이에서 박스였다가 올라갔고 이렇게 차례차례 음, 박스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추세는 이렇게 있었고요 적자 지속 종목이고 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인데도 딱히 하락이 없이 올라가주다가 16일에 지연이 나왔거든요. 근데 겨우 13% 밀렸다가 마이너스 8% 마감하고 박스 유지해주고 올라갔네요. 시간의 상한가로 6,100원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6,100원 정도 아, 지금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매물이 없죠. 아, 1년 동안 없어요. 그리고 어, 1년 뒤에 매물 아, 아주 멀리 있는 매물이 좀 걸리고 있고 다시 월봉으로 와서 보면 전고점 몸통이 6,600원 정도 합니다. 자, 6,600원 종가상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네요. 이렇게 안착하면 힘이 더 붙으면서 추세가 붙을거고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면 큰조정을또 경계를 해야 되겠죠. 오늘의 종가 5,500원 정도 1차 지지로 보실 수가 있고 다음은 여기 5150원 그 다음에 오늘의 시가 4800원 주의하 이렇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입형은 넣어봤자 현재 주가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 지지로 활용할 수는 없고요 주가랑 가까울 때는 이렇게 명확하게 1차 지지로 의미가 있지만 주가랑 오일선이 멀어져 버린다면 주가가 지금 6,000원이니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주가랑 이럴 때는 캔들 종가와 시가 혹은 중심값 지지로 1차 2차 단기 지지 보시고 오일선은 뒷방 지지로 밀려난다 다음 AD칩스 6.8%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고 400억 규모의 건물 토지 양도 이슈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감사보고서 제출 전입니다. 지연되고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제출하고 적정을 받는다면 급등이 나오지만 복불복이죠 결과가 안 좋게 제출이 될수 있으니까 좀 주의는 하셔야 되고 기존 추천주였습니다 2월에 박스 돌파할 때 전고 돌파로 추천드렸고 겜 메우기로 여기 비어있는 공간 주황색깔까지 갈수 있다고 2차 목효가를 660원 드렸고 초과도달 했습니다 동전주지만 흑자 전환을 했고 단기 매매니까 괜찮다 추천드렸고요. 보통은 동전주를 추천드리진 않죠. 근데 예외적으로 갭매욕이 구간이 보였고, 단기의 상승폭이 컸기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월봉은 역배열, 크게는 역배열 갇혀있는 구간이고, 작게는 역배열 끊고 올라오던 타점이었고요. 1봉 자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는 매수 매도세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 500원 정도 한착해주면 여기까지 힘이 크게 열리는 자리에요 여기가 6600원 정도 하죠 자, 500원 한착하면 6600원까지 크게 갈수 있는 자리다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타점에서 추천드리고 단기에 도달을 한 겁니다. 1차 목표는 481선인 550원이었고 2차 목표가 도달 뒤에는 약간 쌍봉 형태로 쌍봉 형태로 여기 이탈하고 주룩 빠졌고요. 장기입평까지 빠졌다가 반등 자 역배열 오늘 끊고 시간에로 7%정도 반등이 나와줬네요. 역배열 끄는 자리 640까지 올라왔고요. 640전고점 몸통기준 680 안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481선 555 여기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이탈하면 또다시 밑에 장기평까지 빠지는거 생각하셔야 되고 아직 감사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으니까 조심을 하자 근데 감사 보고서 제출 적정이 나오면 급등이 나올 것이다 복불복 구간이네요. 뭐 이런 거는 패스하는 게 좋겠죠 어, 앞에 보셨듯 무릎자리에서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굳이 어, 이후에 적정받고 크게 급등이 나온다 한들 그냥 이런 거는 보내주는 게 낫다 무시하는 게 낫다 다음 영화금속 6.8%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조기착공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다 월봉은 역배열로 자, 역배열 돌파 시도해주는 자리네요 바닥에서 양봉 연속 3개 뜨면서 자연스럽게 역배열 돌파 지도를 보여주고 있고 작게는 이렇게 끊고 큰 역배열을 돌파하려고 하는 자리 일봉상으로는 121선 저항받다가 한방에 뚫고 241선 또 저항받다가 오늘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의 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12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1200원 자 위에 481선 저항 보시면 되고 1300원 정도 그리 그리고 1300원 정도가 이전에 윗꼬리 저항이랑 겹치는 자리고요. 오늘의 시가 오늘의 시가랑 241선이랑 좀 근사치니까 그냥 시가로 1060원 이탈하면 또다시 밑에 121선까지 빠르게 빠질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 자리다 적자 지속종목이고 동전주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것도 좀 보내주고 그냥 다른 종목 집중하는게 낫겠습니다. 한미반도체 6.5% 최근 반도체 호재로 계속 급등이 나와주고 있었고 세액공제 최대 25% k 칩스법 국회 최종통과 최근에 분석했던 종목이죠. 역별 끊고 박스 돌파하고 전고 돌파하면서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요 일봉은 장대양봉 후에 고점 박스 오일선 위에서 추세 유지가 되고 있다. 시간의 상승으로 22,700원까지 올라고요 22,700원 23,600원 윗꼬리 저항 때 여기가 역대 신고가 저항구간이고 작게 이렇게 박스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됩니다. 24일의 종가 19,900원 정도 지키면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고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단기평을 넣어보면 자, 5일선 지키고 있죠 5일선을 1차 지지로 보고 아까 여기 수평 지지를 2차 지지 다음 11선을 3차 지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펜트론 시간에 4.9% 역시 반도체에 관련 주고요. 기존 추천 줍니다. 10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자, 요때옆배 끊고 박스 보여줄 때 무릎 자리에서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죠. 무릎 자리에서 추천 여기 박스 돌파하고 박스 업그레이드 구간 또 박스 보여줄 때 반복 추천드렸고 이때 윗골이 나왔지만 이것도 차액실현이 아니라 매물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일 연속으로 추천드렸고 상한가 바로 나왔습니다. 상한가 다음날 또 오늘 추가급등 15% 해주고 상한가의 종가를 지키면서 추세유지 시간의 상승으로 1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14,090원이 역대 신고가 저항대죠. 얘는 이렇게 크게 고점박스로 보시면 되고 오늘의 저가보다 상한가, 종가 네, 여기가 더 강력한 의미를 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지키면 계속 고점박스로 힘을 받으면서 상승 시도를 해줄거고 여기를 이탈하면 큰 조정을 연계를 하셔야 되고요. 항상 장대양봉의 종가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음 SFA 반도체 에도 반도체고 3% 상승 기존 추천주였고 4일만에 27%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반짝했지만 481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고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렇게 가파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6340원 1차 저항대 그 다음 정고점 7000원 이렇게 3개 정고점 저항대 보시면 되고 지진은 481선, 241선, 121선 장기입형 3개 보시면 되겠고 월봉상 6,0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 안착하면 역별 돌파 성공하면서 더 가는 거고 실패하면 또 크게 밀리면서 5,000원 정도까지 빠르게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는 자리고요. 다음 더미동 감사 보고서 제출 적정으로 6.5% 동전주 구간이고 포나마나 어, 적자 지속인 종목 최근 1년선 241선 구간에서 저항 맞고 떨어졌고 이번에도 1,200원 1년선 정도가 강력한 저항대가 됩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니까 크게 튈 수는 있겠지만 역시 반짝을 좀 주의하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죠. 동전주 구간이니까 관심을 끄는 걸 추천드리고 다음 지애원 에너지 시간에 6.4% 어, 최근에 네움시티 관련해서 계속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월봉은 전고돌파하고 급등 일봉도 전고돌파하고 어, 추세박스로 차근차근 올라가다가 추세박스 상단도 돌파를 해줬고요 역대 신고가 가격 시간의 상승으로 만육십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의 종가 시가 주요한 기준이 되고 이 추세선도 당연히 기준이 되겠죠. 중간 가격으로 8800원 정도도 보시고